기다리고 기다리고 근데 진짜 하루만에 와서 대박이다 그러게 쿠이 좋아 나는 내 인생에 패드를 가질 줄은 몰랐어 진짜 이런 건 나에게 사치라고 생각했어 근데 안 열려 <웃음> <웃음> 빨리 보고 싶어요 패드 있다펜 이건가? 오호. 아 환불 안 하지? 오. 또 되지? 아마도 스카이블루 색깔 음. 예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두워. 음. 이 카메라에서 뭐 카메라에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다른이낌이 빠른 시작. 와, 시작됐어, 여보. 비카메라이 어, 그냥 이렇게 눌러 옆이로메어에서이게위라이이카메라와서이 카메라에서 이카하다이 너무 대박이다메대에이와 어 어이구. 이거. 화이봐 나쁘지 않네. 어, 되게, 대게게 나와서 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안되안찍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게 되게, 게 되게, 되게, 이 한번 배운 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I got it.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동명사과거내 향수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나는 왠지 병원이 가는 게 무서워질 것, 것, 것 같아 라는 표현은 양식, 어떻게 해야 되나? 살릴 수 있는 문장들도 좀 있습니다. 병원 가는 거다 두렵죠. 저도 종합병원 갈라 그러면 종합병원 갈라 그러면 이런 말 들을 때 있어요. 투 부정사의 주격용법. 상처, 상처 됐어요? <웃음> 그,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용어 그거 뭐? 여 밑에 동명사는 동명사의 중격 용 나수 있겠어? <웃음> 이거 채소가 없지, 요 아, 채소 조금 줄게. 아, 있었네. 하세스 티샤쭈 오늘은 차돌박이 숙주볶음 만들려고 해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간단한 요리를 해보려고 집에 남은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코마산치즈 이런 걸 구매를 해봤는데 강판에 갈아서 만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이것도 같이 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샐러드 만드는데 갈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호일에 그냥 담아서 출근해줬어요. 최대한 얇게. 완성이 됐는데 이제 대망의 치즈 가는 거 해볼 거예요. 우와 부진 짜가이 언제 다먹지 한번 바라겠어 이렇게 가는 거봐 우와 성대였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옛날에는 설거지를 그냥 했는데 요즘에는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어, 집에서 요리도 하고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설거지 양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설거지 양이 너무 많아서 구하게 됐어요. 간단한 요리였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안에도 보면은 이미 꽉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요리한 것들이나 도마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그 작은 것들은 이렇게 식기 세척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바늘들이 많은 것들이나 기름기가 있는 것들은 좀 매번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근데... 해줍니다. 안에 보시면 이정막 음, 세워서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세제홈 이걸로 덮고 이제 시작 버튼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돼요